그래 찬아 나다 승식이야 어 그래 어 부끄럽네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부끄러운데 어, 5년 동안 5년 동안 참 어, 많이 성장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에 또 이제 너랑 함께 이렇게 예능도 하고 스케줄도 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아이가 정말 많이 좀 성장을 했구나 뭔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실 재밌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어, 요즘은 그 캐릭터가 좀 이렇게 굳혀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또 어, 너가 잘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좀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게참 좋은 것 같다 그래 너무 고맙고 아야 부끄럽다 야 <웃음> 어, 너무 고맙고 어,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함께 빅톤으로서 열심히 함께하자 고맙다 고맙고 우정한다 <웃음> 고맙다 <웃음> 어 그래 세준아 어, 이렇게 빅톤의 셋째로서 어, 벌써 이렇게 5년을 함께했는데 우리 세준이 요즘에 정말 열심히 연기 레슨 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열정이 가득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세준이 할수 있다고 형은 생각한다 5주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멋있어졌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찬란한 세준이의 미래를 영원 응원한다. 항상 화이팅하고 몸 챙기자 건강하고 화이팅. 어, 하세요. 우리 하세요. 우리 세세어 밤마다 이렇게... 무슨 창작이 고통이 있는지 매일 힘들어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가끔씩은 아티다, 아티스트 같은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, 어떻게 보면 가장 20대를 함께한 동생이자 그리고 또 가족 같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어, 책임감보다는 조금 자기 스스로 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? 사랑해? 아 제가 사랑한다 말을 잘안 하게.. 팬분들 밖에 안 하는데 제 멤버들한테 잘하는데 그래 한세야 응. 사랑한다 <웃음> 어 병찬아 나야 너의 깐부 한세야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영상으로 남기기엔 또 처음이네 오늘 또 5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VCR도 찍고 팬미팅도 하게 됐는데 참 우리 진짜 학생 때 만나가지고 지금 성인 될 때까지 제일 가까이 신은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거의 유일하다 볼수 있는데 너나 나나 참 많이 고생했다 우리 근데 점점 뭔가 빅톤도 그렇고 우리 다 성장해 가면서 나도 성장했고 너도 성장했고 우리 어, 앞으로도 더 파이팅했으면 좋겠고 병찬이는 또 다재다능하니까 끼도 많고 연기도 잘하고 길을 개척해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어, 일단 2022년이 되면 은 더 올해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, 아픈 데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, 언제나 지금처럼 든든한 친구였으면 좋겠어 평생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고 어, 2022년도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 병찬아 사랑하지 않나요? 우정한다 병찬아 <웃음> 어, 안녕 수빈아 병찬이 형이야 참 우리가 이렇게 5년이란 시간을 함께하고 지내면서 왔는데 참 군말 없이 형들 말잘 따라주고 항상 형들 위해서 노력해 준거 너무 고맙다 뭔가 막내라고 해서 항상 철없고 그저 형들 따르는 애일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한 번씩은 형들을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생각하고 힘써주는 거 너무나 기특하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크다 형들이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서 그 부족한 면을 수빈이가 또 채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게 팀으로서 더 완벽해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간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면서도 뿌듯하다 우리가 참 2016년에 만나서 이렇게 2021년 이제 곧 2022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시간들도 아프지 않고 함께 웃으면서 친구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형이 많이 좀 표현을 못했지만 많이 고맙고 미안하긴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다 언제나 형 옆에서 막둥이처럼 웃으면서 귀엽게 얘기도 하고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옆에 있어라 사랑한다 <웃음> 아, 우리 리더 승식이 형 어, 사실 어, 요 최근에 돼서 진짜 승식이 형한테 고마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도 잘 안했었고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. 어... 사실 승식이 형이 좀 모난 구석이 없고 마음씨가 굉장히 여리니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해내 주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중에서 가장 의젓하고 리더 덥다고 응원을 해주고 싶어 칭찬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실 요즘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고민도 엄청 많을 텐데 우리 다같이 고민도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빅톤 활동하면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자 역시 멋진 리더형이야 파이팅! 사랑하나요? 사랑이요? 응원합니다 파이팅!